얘들아, 잘자! <웃음> 잘못 먹었나? 어? 이 녀석이 멈추질 않냐? 진짜 이러다가는 병이통이 부서지겠어 뭘 잘못 먹은 게 분명해 아침에 먹은 감자튀김, 콜라, 아이스크림, 붕어빵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점심 때 먹은 군고구마, 호떡, 호 빵, 어묵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저녁에 먹은 피자, 햄버거, 치킨, 짜장면, 보쌈 김밥의 문제였을까?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설마 많이 먹었어? 아닐 거야. 이 정도도 안 먹는 사람이 어딨다고. 어? 애들도 다잘라 올라갔고 오랜만에 나 혼자 할만 시간을 가져볼까? 맥주야 네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 자 이제 맥주를 들고 한입꿀꺽 해볼까? 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보 나왔어 이번에 할로윈 파티에서 우리가 입브 옷을 내가 가져왔다고 스파이더맨 의상이라는데 아주 보면 놀랄걸?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응? 어디로 거미 소리가 응? <웃음> 오늘도 나는 빈집 버리를 하는 빈집 버리범이다. <웃음> 아무래도 이 집에 나무도 없나 보군. 응? 야! 뭐야? 쓰러져 있잖아. 아, 빈집이 줄 알았는데 뭐지? 자는 건가? 야! 야, 예, 예. <웃음> 잘 자고 있군. 뭐, 걸어온 김에 뭐, 좋은 거라도 하나 건지고 가야겠어. <웃음> <웃음>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뭐야?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집구석에 이렇게 돈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응? 다른 데를 더 찾아봐야겠어? 응? 응? 응? 이 병은 여자아이 방이로구나 여자아이 방은 훔칠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뭐 요즘 초등학생들은 뭐 화장품도 비싼거 쓴다니까 한번 뒤져볼까? 응? 아, 아, 아? 뭐야? 아, 아! 머리 뭐가 달라붙어 아, 아야! 뭐야! 아! 에잉 어, 뭐야 사람이 거꾸로! 아 야! 이아아 여기 가요! 제가 분명 괴물이야! 괴물이 분명! 아 엄마! 아빠! 아무래도 슈퍼 거미에 물려서 스파이더맨이 된것 같아요. 제 손에서 거미줄이 나간다고요! <웃음> 아빠! 저좀 보세요!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웃음> 아 여보! 점프력도 엄청 높고 엄청난 슈퍼파워가 생긴 것 같아요. 아니, 거미처럼, 어휴, 천장을 기어다니고 있잖아, 징그러워. 어... 아, 와, 허. 아,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거미줄이 나가는 스파이더맨이 된것 같은데, 그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다니면은, 우리가. 슈퍼히어로인 걸들이킬거 아니야. 그래서 할로윈 때입으려고 샀던 이 스파이더맨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건 어떨까? 좋은 생각이지. 이걸 쓰면은 모를 거야. 자, 모두들 입으라고. 쳐. 오. 오. 여보, 아주 어울리는데? 어때? 내 미모가 너무 가려지진 않아? <웃음> 어다 가려진 것 같아 그게 훨씬 보기 좋은걸 아아마인가 <웃음> 아, <웃음> 좋아 좋아 얘들아 이렇게 슈퍼히어로 복장을 입으니까 진짜 스파이더맨이 된것 같구만 음자 음. 그러면은 우리 한번 도시를 발보해볼까 좋아요 <웃음> 아, 일단 건물 위에 올라오긴 했는데 아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거 되는 거 마, 맞을까? 아 <웃음>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빠 걱정이야. 내가 먼저 출발해 볼게. 어 리아야 한번 해봐. 잘 보세요. 이렇게 먼저 거미줄을 걸고. 오.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가봐. <웃음> <웃음> 괜찮아. 떨어진 거 아니야? 뭐야? 살아 있는 거 맞아? 와 저기 나 갈고 있어. 오케이 요루루도 한번 용기 있게 가보라고. 자자 그럼 가볼게요. 응. 와! 어 떨어진 거 아니야? 어 부딪혔어. <웃음> 여보. 그, 그, 그, 그럼 나 나도 나, 나도 해볼게. 나한테 걸지 마. 어. 어나 무서운데? 땅! <웃음> 아, 뭐야? <웃음> 왜 이렇게 못해? 자 이번엔 내가 한번 가볼까. 자 이렇게 쭉쭉 올라가서 쭉쭉 쭉. 어 어. 야 어디 든지갈수 있으니까 엄청 좋은데 스파이더맨은 진짜 된거 같잖아 슈캇. 야, 오 아, 야, 야! 아. 음... 음 도시는 안전한 모양이군 에? 갑자기 왜 저희가 히어로가 된거죠? 그니까요 러 우리는 스파이더맨입니다 에? 응? 어.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저기 있어!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 자, 스파이더맨 응. 가족들 출동이다! 출 은행이야, 은행! 좋아! 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어? 아니! 아니 저게 도대체 뭐야! 아. 태양의 힘을 얻으려면 은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돈내나내 연구 비용이나 내나 오! 어시민을 잡았어! 얘들아! 빨리 거미줄을 발사하자! 발사해! 아뭐 아, 발사, 발사, 발사. 아! 이것들은 뭐야! 일단 도망가자! 따라가! 따라가! 어허. 따라가! 잡아! 에앗! 어이 녀석들은 뭐야! 거미인간? 하! 아. 너희들이 뭔진 몰라도, 슈퍼 히어로 그런 느낌인가? 건 음. 시민을프로이 돼지야! 리아야, 네가 하아! 먼저 가서 공격해! 이가석이서겠구 가서 리아야, 잘 피해! 가서 가오가 어, 가서 가서 가어 가서 가 어, 자, 자, 자. 어? 넌 이제 죽은 목숨이야! 아, 너! 아야나 나갈 거야! 난 나갈 거라고! 못 나간다! 너는 막기만 하면 돼! 내가 안겠다 거미 주 했어! 자, <웃음> <웃음> 가 살았구나! 아! <일어나>. <웃음> 어. 리아를 도와줘야 돼! 어 야! <웃음> 이 녀석이! 아, 아 우리 오빠를 돌려줘! 너네 <웃음> 오빠 미국 갔어, 녀석아! <웃음> 야! 야. 저옥스퍼스 아저씨를 막아야 해! 이번엔 네 녀석이다! 너네 나... 오빠처럼 미국이 나가라! <웃음> 야열어라안 <이야> <여로로! 웃음> 돼! 여보 너무 강한 거 같아! 우리 말 도망치자! 어쩔 수 없어! 나중에 공격을 하자! 도망쳐! 도망쳐! 어딜 디 도망가느냐? 그대로 도망을 간다고! 그럼 이 느린 본 녀석을 잡아가야겠구만! 어? 야 어? 일로 와! 그래 여보! 도망치라고! 여보! <웃음> 어! 너의 아내를 살리고 싶으면 옥상으로 따라와라 이 녀석아! 야! 살려주세요! 올라가서 요 구해줄게 여보! 좀만 기다려! <웃음> 엄청 높이도 올라갔구만! 축! <웃음> 으아! 음, 과연 거미인간은 여기서 떨어뜨린다면 살까 죽을까 어, 여보 어, 어. 진정해 거미인간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왜안 된다는 거야 <웃음> 한번 실험해봐야겠는 우리 와이프기 때문이야 뭐 <웃음> 어, 남자 아니었어 여보 거미줄 있잖아 거미줄 쓰딱 떨어지면 거미줄 써 알겠어 아, 알았어 꼭 해보시던가. 차, 여보. 아! 이 녀석이 난 용서할 수 없다. 나일 아! 아! 떨어보야겠어. 움직일 수 없잖아. 안돼, 안돼. 아! 어, 다행야 떨어지진 않았어. <웃음> 어 얘들아 괜찮니? 어, <웃음> 아빠. 저희는 죽. 죽 만큼은 아니... 어... 다행이야 그... 어... 문호 아저씨는 우리가 무찔렀단다! 이제 걱정하지마! 다행이네요 타코야키 음, 다행이 음... 그래 그래 음... 아유. 어빨 살려주세요! 여보! 아무래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 같은데? 그쵸? 응. 어디지? 어이... 어이... 어디? 어이... 어디... 어? 이 다음은 내게 맡기고 쉬도록 해 오오 엄청 멋있다 와 오야 험도 저런 똥폼이 없네 아 어, 나도 스파이더맨 말고 아이언맨 될래 나... 아무래도 지구는 아이언맨이 지켜줄 것 같군 <웃음> 우리는 집에 음. 가볼까 가치고 가치고 보라! 보라!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안녕